잉여맨 로블록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타워를 할 건데 자여분들 네? 옆에 보이세요? 제그 유저 목록에 저한테 망씨가 있어요. 어? 바로 제가 리를 깬다는 말인가요? 아니요. 제가 바로 제작자입니다. 잉여맨님 직접 만든. 잉여, 타워 잉여맨님 언제 몇 가지 만들 줄 알아요 이제? 어 그냥 뭐. 한 시간만에 되어버렸죠 만, 근데 얘, 이 사진 좀보샵을 하셨네요 달라요? 네 어쨌든, 이게 더 잘생겼는데? 여기도 잘생긴 거 같은데 어쨌든, 여기가 모공이 좀더 좁아요 맞아요 어쨌든 제가 다섯 시간 걸려서 만든 맵입니다 이겸은 네.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테마로 주제로 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음. 자 어쨌든 맵 제목은 김혜민이 <놀미> 만든 절대 못 깨는 타워입니다 <웃음> 오, 자 일단 세이브하시고 음 여기에 이제 길을 방해하는 담미호를 세워놨어요 제가 예 <웃음> 길, 길을 방해하는 담미호가 두명이요야 아, 아, 뭐야 길 방해하지마 밀지마 절로가 절로가 길을 방해하는 김 긴미호 아, 아 머리, <웃음> 머리를 밟아버리면 되지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용암 블록을 놨다. 밟으면 네. 아프고 아오예아 어. 이거 어, 예. 아, 어, 어. 아. 아 이거 내가 만들어 면좀 어려운데. 1 단계는 단미호. 자 단미호님 천천히 오세요. 오, 오 어려워. 천천히 아! <웃음> <웃음> 자기 단계를 못 계시면 네. 어떡해요 천천히 와요. 네 네. 어, 예. 아니 오, 예. 그만 밀어. 어예요 아예요, 아예요, 아예요, 아예요, 어예아못올 자, 1단계는 단미어고요 이거는 앞에 보고 점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깰수 있어 끝에서 점프해야 돼? 먼저 가세요, 먼저 가세요 <웃음> 아, 아. 어, 그렇게 매달리면서 올라가는 거야, 약간? 그런 느낌이네 <웃음>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? 네 제가 이거를 다 깨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, 여기 어, 그래도 그래도러도 절대 못 깨는 맵이 아니지 않나요? 일단, 가보시면 알아요. 엔딩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게 있어. 왜? 일단, 여기에 여러분들의 배려를 위해서 체크포인트를 만들어놨으니까 여기까지 꼭 오세요. 구독, 점프, 체크포인트, 나무나 체크포인트! <웃음> 야! <웃음> 어, 뭐야, 담미호님 어떻게 깼지? 아, 쉬워, 쉬워. 이거는. 어, 회... 쟤 여기 못 왔어? 아! 회오리거든요? 우리 담미호님이 회오리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좀 쉽게 만들었어요, 그래도. 아! 이 음, 폰이 좀 오래 걸리네요 낭 <웃음> 오케이 잘한다 으어 <으에이>! 잘한다 <웃음>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어?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만들었지롱 뚫리는 <웃음> 블록으로 만들었답니다 회이크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회이크 <웃음> 와 진짜 놀랬네 오! <웃음> 오!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, 뭐야? 왜 이렇게 긴장해? 을 어, 떻게 가요? 이거는 그냥 올라오는데요, 이렇게. 올라오시고. 무서워. 아, 끝까지 올라와야 끝까지 올라와서 점프해야 돼. 오케이. 점프! 옆에 보고 점프. 이렇게. 자, 됐고. 잘했다. 자, 리아는 아직도 안 왔어?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. 제가 만들었지만 단미오님은 예쁜가요?라고 써 있어요. 네. <웃음> 님님 뭘 선택하는지 제가 볼 거예요. 자, 단미오님은 예쁘. 아 님이 맞추셔야지. 내가 만들었는데 뭐 깨면 무슨 의미 있나? <웃음> 내가 님뭐 선택하는지 볼 거라니까요. <웃음> 말만이라도 해봐요. 말만이라도. 말만이라도? 어. 네. 뭐... 뭐..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로 가잘 생각하고 말해 말만이라도 해봐 <웃음> 아 내가 얼굴을 한번 봐볼게 그러면은 밤미호는 이쁜가요 빨리 말만이라도 해보라고 아뭐어 근데 원래 문제가 이게 아니었어요 어 원래 문제가 왜아니우로 가요 아 아니, 아니야 이딱 밟으면은 하는데 아니 왜아니우로 가냐고요 아 <웃음> <웃음> 아니 당연히 내 아니겠어요 오 내다 아니데 거기 거기가 아니고 저기 앞에 있는 블럭이 진짜 정답이야 네~! 오! 오! 정답이었어! 담임 회님은 예쁘시죠~? <웃음> 아나 깜짝이야! 리아야 빨리 와! 가고 어? 있어요! 해, 걱정하지 말라고요! 어? 리아가 잘 못하는 거 같아 천천히 천천히 아니. 와 천천히 천천히 음. 와 아우! 음. 리아를 좀 기다려주자 네좀 기다릴게요 아? 어? 담미호님은 예쁜가요? 아? 네, 아니요. 어?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니. 이점팔이 아! 아! 이상해요. 아! <웃음> A few moments later. 자, 단미호가 닮은 사람은. 아. 일번 여맨, 2번 리하. 이번 여맨님 닮았죠? 절 닮지는 않았어요. <웃음> 자, 제가 만들었지만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둘다안 닮았잖아, 솔직히. 근데 그래서. 그래. 이거 그냥 알려 드릴게. 그래서 그냥 가운데다 길을 만들었어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둘다 아, 둘다안 남은 것 같아서. 야, 아, 여기 여기 담매운 님이 있네요. 아. 아, 똑똑하다. 그래서 가운데다가 길을 만들었어. 그렇게 쪼그대죠. 여기서 점프. 오케이. 음. 자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A few minutes later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갔다. 아 담배님 오셨네 드디어 오셨네 어, 힘들었다 자 어쨌든 이번에는 움직이는 블러네 움직이는 블러 화이팅 아! 오. 저부터 먼저 가 있을게요 에이. 점프 오케이 움직이는 불님 역시 제작자라 그러신가 엄청 잘하시네 <웃음> 점프 오케이, 좀 o k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d point, g u 줄게. 자 위에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. 여기까지 오면 되는데. 다음 f you're a checkpoint. Tell 나도 i 거야. o u r e a c h e c 이제 떨어지면 Tell me if you're a c h e c k p o 또 떨어졌네. 또 떨어졌어. 내가 만들어주면잘 만들긴 했다. 좋아요. 드디어, 그, 드디어 그녀가 왔습니다. 왔다. 갔다. 삼네 <웃음> <웃음> <웃음> 못한다. 자, 그녀가 도착했습니다. Go. 아 드디어 도착했다 세이브가 눈앞에 붙여줘, 있어 비켜주란 말이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왔다 자 왔다. 드디어 다음 단계를 갈수 있겠군 갑시다 네 다음에는 바로 담미호의 생일은 자 그러면은 어, 이거 뭘... <웃음> 음. 자 이거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대충 알거 아닙니까 네. 네! 리아한테 한번 맞춰보라고 해보죠. 아니 저는 단미호님하고 안 세월이 얼마인데 저는 당연히 알고 있죠. 그쵸? 멤버들... 저는 10월 9일인 걸 알고 있어 <웃음> 모르잖아. 야 그걸 어떻게 몰라.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. 어떻게 아유, 그걸 모를 지 님들은 제 생일 아세요? 님 생일이요? 네. 저는 이겨민이 생일 알아요 3월 15.. 3월 5일이잖아요 네.. 안 궁금하구요 갑시다 네.. 네.. 네.. 미아 생일은 안 궁금하죠? <웃음> 자 올라가자고 자. 사람들은 궁금해 할거라고요제 생일이 언인지이놈은 <웃음> 내가 직접 보고 음. 있다고 미아 얼굴 한번 보고 점프하고 <웃음> 불안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문제가 너무 사악해. 뿅, 구독, 뿅, 좋아요, 뿅. 안녕.